긴가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박사님 협상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협상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내용에 다른 건다 잊어먹으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실제 상대방과 협상을 할때요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첫 번째 말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서 좋을 거는 없는데 협상을 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상이 다 끝나가서 아, 바보같이 내가 아까 그 소리를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해가지고 놓을 거는 없습니다. 필요한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을 줄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엄살을 부리는 겁니다. 협상 전과 협상 후에 엄살을 부리는 겁니다. 엄살을 부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복은 호텔 갈 때나 입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협상 결과는 그게 뭐냐면 뭐, 호텔에서는 대접을 받는데 물건을 살때 양복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경제력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해서 손님이 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온손님을 하고 또 하나는 모자를 쓰고서 허름한 잠바에다가 슬리퍼 딸딱하고 오는 사람 누가 더 돈이 많아 보일까요? 양복을 입은 사람이죠 자, 이건 뭐냐면 사전 조작이라고 합니다 사전 조작 협상 전에 엄사를 부리는 것은 상대방의 기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양복을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박사 과정할때 그때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건을 살때 어떻게 하냐면 평소보다 더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협상 전에 엄살을 부리는 것은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살을 부리는 것은 나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협상 후에도 엄살을 부리셔야 돼요. 협상 후에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엄살을 부려야 되냐면 어, 이거 원래 안 되는데 손님이니까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었죠. 장상꾼이 남는 거 없다. 자, 그거 그냥 나온 말 아닙니다. 손님이나 상대방한테 협상 전에 엄살 부리고 협상 후에 죽는 소리 하는 거 그거 아주 유익합니다 거꾸로 쉽게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이 손님한테 물건을 팔고 나서 손님한테 하, 진짜 이거 남는 거 없는데 손님이니까 내가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 가격에 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어떤 제 입장 좀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손님 기분이 어떨까요? 엄사를 부리는 것이 상대방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음번 거래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협상에서 실수를 줄이고 좋은 성과는 두 번째는 협상 전과 협상 후에 뭘 하라고요? 엄사를 부려라. 엄사를 부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라. 그리고 협상 전에 엄사를 부려라. 세 번째, 세 번째 쉽게 예스하지 yes 마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쉽게 예스를 하는 건 안다. 그래서 이걸 깎아주면 바로 들이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협상은 작은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전쟁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적과 내가 맞이했는데 내가 총을 빵빵 우리가 아군이 싸가지고 저기 후퇴를 하면 은 이런 상태에서 자식을 똑딱하고 다음에는 가면안 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총을 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냥 슬금슬금 후퇴를 하면 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의심을 하겠죠? 의심을 한다. 너무 쉽 이렇게 상대방이 양보를 받아들인다면 상대방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협상 하는 상대방과 아주 친밀한 관계.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가족이나 친한 친구 아주 오래된 단골. 이렇게 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라면 은 그냥 바로 기분 좋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대가 아니라면 은 쉽게 상대방 요구를 받아들이고 상대가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쉽게 예스 yes 하지 말라고 해서 노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더 생각해 보고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식으로 예스를 미루시라는 의미지 노를 하라는 뜻은 절코 아닙니다 노를 했다간 잘못하면 거래 관계 깨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협상을 하는 과 단계에서 여러분 이 실수를 주는 것 첫번째 말을 줄이십시오 말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협상 전과 후에 엄살을 부리는 겁니다 세번째 쉽게 예스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요세 가지만 잘 하셔도 좀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